자 이번 시간에는 G54, 5 5 g 5 좌표계에 관한 건데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시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동시가공이 아니라 제품을 올렸을 때 1차, 2차 가공을 바로 해서 완제품이 바로 떨어지게끔 하는 거죠. <웃음> 보통 척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 C축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여튼 <웃음> 그런데 제가 안 써봐서 그래서 1차 하고 바로 2차를 받아 쳐요. 기계에서 그렇게 해서 제품이 올리면 은 1,2차가 다 되니까 바로 원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일반 선반에서는 척이 하나다 보니까 심업대 쪽에는 척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의 변수죠. 꼼수죠 꼼수 꼼수를 부리자면 g g54로 공작물 터치해요 음. 공작물 터치하고 g55도 마찬가지지만 공작물 터치 음. 여기서 이쪽 단면 이쪽에 보이시죠 앞쪽에 이 부분을 G54 단면 내리고 그러면은 54에 대한 Z0점이 나오죠 그래서 막 이래저래 그러고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요한 제품이 아니라서 황사 가옥하고 용접하는 거거든요 파이프에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제품들은 G54, 오5 5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정착품을 하더라도 1차 하고 2차 한 다음에 3차 조까지 만들어 갖고 G56까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보면은 여기서 1차 54를 뺐죠. 2차 조를 단을 줬어요. 물론, 링을 물려서 깎아야겠죠. 그냥 다 용접하는 거고, 안쪽에 물리고, 적힌.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냐. 하고, t, n0 하고, t, 점점점점, 공공공공 하고, 어쩌다 저쩌다 점점점점 하고, n0을, 넣어. N형 n0 적고, t54. 55 하고 또 가공을 티티 하고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가공을 다 끝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쓰는 좌표계 자체가 G54니까 기준이 일반적으로 다 54를 쓰죠. 그래서 G54 놓고 M 가공 종료를 쓰는 편이죠.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근데, 어, 중간에 만정사이 들어간다. 중간에 만 내경 정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사을 치수를 마 마이너스 0 4경이나 치고 마이너스 0.5하고 측정을 하고 어 보정 값이 0 4보다사고를 어,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막 습관적으로 리셋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간혹, G54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G55로 가공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G54를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이, 어디노? 이 앞에 거리값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생기겠죠 이렇게 이쪽이 10mm 정도인데 나는 55로 정삭을 이쪽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면이 기준이 되는거죠 충돌은 안하겠지만은 내경청삭을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미가공이 나오겠죠 이쪽부분이 이렇게 네. 혹은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54로 1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 2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 해제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1차 기준 가공 이게 기준이 되는 G54죠. 아, 밑에 글자가 안 보이네. <웃음> 그렇죠. G50 만약에 55로 55로 여기서 1차 가공을 했다 쳐 봐요. 그러면은 바로 받겠죠. 54, 55가 혼동되면은 그래서 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는. G54와 55를, 구분을 잘 지어줘야 되거든요. 잘못 지면, 뭐, 바로 받고, 뭐, 고치면 되죠. <웃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래저래, 1차하고, 2차 돌리고, 이래저래, 갖고, 용접시 주고, 저는, 그러니까, 소재가, 다 파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 드리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안고 딴다 하죠. 자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걸 주루루루로 따내요. 이거 따내는 거는 G1로 t d 이랑 비슷해요. 조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조건은 하여튼 뭐 300에 0.15 줬나? 좋나? 좋나 하고 이거는 총점이 만약에 제트 75 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제트 100 이잖아요 제트 102 정도 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잘 보세요 들어가서 m 5를 써요 절상력 끄고 m 5 쓰고 g 4 0 1 이거는 g 1 하고 기준을 대충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하고 B40G0 이것도 제가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안네 <웃음> M5하고 m 로 수빈을 정지 절상력 끄고 그 다음에 1초, 1초 써요. 일초 수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서 정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남냐면은, 이런 식으로 남아요. 좀 이해가 될란가? 이런 식으로 소재가 남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 편을 밑에랑 같이 매주만 빠지는 거죠 그럼 소재가 남고 다음에도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아주 유용한 드릴이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같이 그때 찍는다고 좀 화면이 좀 잘보는데 어쨌든 흔들흔들해서 빼주고 에어 불면은 원래 좀잘 나오거든요. 제가 한 손으로 한다고 저거. 네, 저게 소재가 남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써먹어도 되는 거고. 핸드폰 찍고 있죠. <웃음> 티드릴라서 조건이 그냥 좋아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부하도 많이 안 차고 제가 제가 그때 S 얼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300 줬나? 뭐이 정도 줬는데 부하가 한 40에서 45 정도? 근데 실질적인 뭐 부하는 덜한데 뭐 한이 정도만 더 줘도 되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영상은